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 리뷰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8화에서 이상준의 대리인 김태준은 오희은과 스미스 조를 만나서 미팅을 합니다 김태준은 그들에게 큰 벌을 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오희은과 조남수에게 크게 한방 먹여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준은 오희은과 계약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주는 어떻게든 오희윤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영화 대부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두어라. 김태주는 오희윤을 가깝게 두고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려 합니다. 47화가 끝났을 때부터 우리들은 김태주가 과연 어떻게 오희윤에게 시원하게 한방 날려줄까를 궁금해 했었죠. 그런데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오희은은 이상준을 탈모치료제 광고에 출연시키려고 하는데요. 왜 하필 탈모 관련 광고냐고. 작품에서 계속 그 말이 나왔었죠. 이상준은 머리숱도 많았는데 말이죠. 김태주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시청자들도 의문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제품 중에 탈모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탈모 광고 제의를 하다니요. 아무래도 작품의 전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8화에서 김태준은 오희은에게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듣습니다. 오희은은 탈모약으로 이상준 배우처럼 풍성한 머리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김태준은 시크하게 답하죠. 허위과장 광고네요. 라고 말합니다. 김태준은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는데요. 만약 하나로 머리숱이 풍성해지면 노벨상을 받아야죠. 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오희은과 스미스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오희은은 분노를 꼭 참으며 나름 노력을 합니다. 김태준은 그들을 더욱 열받게 만들죠. 이대로 계약이 물 건너가는 건지 궁금했을 때 김태준은 다음에 다시 미팅을 하자고 말합니다.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전혀 계약할 마음이 없지만 김태준은 밀고 당기며 오희은과 조남수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렇게 진을 빼고 그들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1차적으로 한방먹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통쾌한 진행이겠지만 앞으로의 전개는 더 시원하게 펼쳐질 텐데요. 오희은은 이상준 섭외를 실패했으니 다른 광고모델을 찾아서 광고를 찍고 방송에 내보낼 것입니다. 만약 하나로 머리숱이 풍성해진다는 탈모치료제에 대한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보겠죠. 오희은은 대박이 났다고 좋아하겠지만 김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김태주는 오희은의 탈모약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할 것입니다. 광고 송출은 중단되고 오희은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녀는 나름 이쪽 계통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으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희은은 내적으로는 신지혜와 김소림에게 벌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김태주의 한방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희은이 제대로 벌을 받고 3남매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 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